다리랑 손이랑 들어주시고 얘도 한번 털어주세요. 손목이랑 발목을 충분히 흔들어서 관절을 깨워주세요그 다음에 가슴으로 무릎을 안아서 허벅지 뒤에 손을 잡아주시고요. 서클 돌려주세요. 그래서 골반 허리가 충분히 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긴장을 풀어주세요. 반대 방향 천천히 충분히 크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한쪽 왼쪽 다리를 쭉피시고 오른쪽 고관절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다리를 돌려서 고관절을 풀어줄 거예요. 그렇죠. 반대쪽 다리 들어서 바깥으로 돌려서 고관절을 충분히 이완시켜 줄게요. 그렇죠. 이제 본 운동을 해볼게요.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골반이 어느 한쪽으로 휘지 않게끔 제대로 누워주세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쭉 피신 상태에서 위로 쭉 킥을 해줍니다. 이때 엉덩이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다시 내리셨다가 위로 쭉 하시면서 발가락을 꺾어서 발 뒤꿈치를 더 길게 늘려주세요. 이어서 셋넷 천천히 내렸다가 올릴 때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반대쪽 다리 바꿔서 다시 포인, 발가락 끝을 길게 늘려주시고 다시 한번 위로 올리시면서 발목을 꺾어서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내리셨다가 올리실 때는 좀 빨리. 둘, 엉덩이 들리지 않게 셋, 넷, 킥,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열후 후. 천천히 원위치 그래서 이 누운 자세에서 턱이 너무 많이 들리신 분들은 수건을 말아서 머리 뒤에다가 이렇게 베어 주시고 그 다음에 허리가 이때 많이 뜨시는 분들은 수건을 말아서 여기 골반 밑에 허리가 아니고 골반에다가 받쳐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다리 무릎을 들어줍니다. 발끝은 포인.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 고관절과 무릎관절은 고정인 상태에서 무릎만 펴줘요. 다시 들이마시고 둘, 무릎만 펴기. 셋, 그러면서 배를 조여서 납작하게 만들어줄게요.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여덟, 후, 아홉, 배가 튀어나오면 안 돼요. 열, 후. 이번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깍지를 끼셔서 머리 위에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살짝 모아주시고 날개뼈를 최대한 몸쪽으로 끌어당겨주세요. 그래서 어깨가 위로 들어올려가지 않도록 무릎을 펴면서 상체를 들어줍니다. 상체 반만 내렸다가 둘, 후. 이때도 배를 조여주셔요. 셋, 후 하시면 조이고. 넷,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하셨어요. 이번에는 오른손을 피셔가지고 왼쪽, 바깥쪽 복숭아뼈 있는대로 가가 터치 다시 들이하시고 무릎 구부렸다가 피면서 반대쪽 다시 셋후넷후 후. 다섯 상체를 옆으로 들어주세요 여섯 후 일곱 무릎을 쭉 펴고 여덟 아홉 후열 열하나, 후, 열둘, 열셋, 열넷, 복숭아뼈, 열다섯, 열여섯, 열이고, 후, 열여덟, 후, 열아홉, 후, 스물, 후. 이 상태에서 무릎 구부려주시고. 다리를 한 다리는 쭉 뻗어주세요.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하나 후둘후셋후넷후 후, 후,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상체 계속 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덟 후 아홉 후열 후, 호흡을 바꿔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들이마시고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턱 들리지 않도록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후 머리 위에 손 올리시고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크로스로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후, 열, 후 이번에 들이마시고 반대쪽으로 호흡 후, 후, 둘, 후, 셋, 후, 넷, 조금만 더 2, 3, 4, 5, 6, 섯 후, 9, 1 후, 10, 후, 3, 4, 후, 6, 7, 후, 9, 10, 1 팔 다리를 위 아래로 쭉 뻗어줄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극이 됐던 복부 엄청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쭉 늘려주세요. 그래서 깊게 호흡 두번더 들이마시고, 후, 다시 깊게 늘리시고 내쉬면서, 그래서 오른쪽 팔을 더쭉 위로 뻗어주세요. 다시 이번에 왼쪽 팔을 위로 쭉 길게 뻗어주세요. 천천히 원위치 이번엔 옆으로 누워서 동작을 해볼게요. 옆으로 무릎을 앞쪽으로 이렇게 구부려줍니다. 그래서 팔은 손바닥을 바닥을 짚으시고 머리를 음, 본인 팔을 베어주세요. 그래서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그래서 고관절 무릎 앞으로 그 다음 발목이랑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맞춰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쪽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밑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복부를 조여주신 상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열어줄게요. 그때 골반은 움직이지 않아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셋후넷후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꼬리뼈 말리지 않게 아홉 후 배꼽 조여주시고 열후 열하나 후 열둘 후 열셋 열넷 호흡도 잘 해주셔야 돼요. 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열번더 할게요.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후, 후,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쭉 다리를 몸통하고 일직선으로 쭉 뻗으신 상태, 이 상태에서 여기 아래쪽 ASIS, 튀어나온 뼈랑 위쪽 높이를 맞춰주세요. 높이 맞춰주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골반이 이렇게 덜컹덜컹 움직이시면 안 돼요. 골반 딱 유지. 골반 움직이지 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내려갑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그러면서 이 복숭아뼈와 이 뒤꿈치 사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바닥에 닿게끔, 발가락이 아니에요. 다시 들이마시고, 둘, 후. 그래서 여기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동작을 하실 거예요. 셋. 넷 후, 다섯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리는 거예요. 여섯 내리는 게 포인트 일곱 내리는데 집중 여덟 아홉 열 여기 텐션 그대로 가져가셔서 삐걱하지 않도록 열둘 그대로 내려갑니다. 열셋 후, 하면서 배꼽 조여주시고 열넷 옆구리 조여주시고 열다섯 열여섯 열이곱 열여덟 열아홉 발목 내치기 바닥에 터치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골반 높이에서 스물셋 밑으로 내리기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발끝은 계속 길게 유지하셔야 돼 발목이 렇게 떨어지시면 안 되고 일직선으로 중립으로 발목 계속 유지. 이상태에서클 본인 얼굴 크기만 하게 하나, 둘, 셋. 넷, 골반 안 흔들리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허벅지가 이제 엉덩이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실 거예요.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천천히 이 골반 높이에서 골반 높이만큼 위로 올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들이마시고 내쉬면 그때 골반이 꾸겨지지 않도록 최대한 길게 유지하시고, 길게 유지하신 상태에서 조금 아프시더라도좀 참을게요. 하나, 업, 둘, 후, 셋, 올릴 때 다리 힘으로 올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복부 힘으로 조여서 호흡하고 연결시켜서 올릴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게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숨을 차면 안 돼요. 부드럽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천천히 원위치 잘해주셨어요. 여기 한번 이렇게 톡톡톡 때려주시고, 반대방향으로 일어나셔가지고, 누워줄게요. 팔 길게, 무릎 앞으로 구부리셔가지고, 고관절과 발목관절이 일직선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들이마시고 어깨 내리시고 갈비뼈 살짝 다물어주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열기 무릎을 열어주세요. 이때 고관절 유지 둘후셋배 조여주시고 넷 다섯 후 여섯 일곱, 여덟, 끝까지 열어주셔야 돼요. 아홉, 열, 열하나, 고관절 뒤에 엉덩이 근육 쓰셔가지고,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이곱, 18, 19, 20, 21, 호흡 조금 더 집중하시고, 22, 23, 24, 25, 26, 27, 28, 29, 서른, 발 길게 늘려주시고 골반 높이에서 들이마시고 여기 내측, 내측 부분이 닿게끔 발가락 포인, 발목 떨어지지 않도록 길게 들어주신 상태에서 하나, 밑으로 다운, 둘, 후 하면서 배꼽 조여주시고 셋, 골반 헐거덕거리지 않게 넷, 여기 옆구리로 잡아주셔야 돼요. 다섯, 여섯, 조이고, 복부 조이고 일곱, 여덟, 아홉, 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이곱. 18 1열발더 길게 할게요. 스물, 스물하나 다리 더 길게, 22 23 24 25 26 27 28물팍 내려놓으시면 안되고 터치만 하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스물 서른 이제 골반 높게 해서 네, 네. 길게 늘려주시고 오케이. 하나,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골반 흔들리지 않게 발끝 더 길게 열 넷, 열 다섯,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호흡하셔야 돼요.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유지 골반 높이에서 골반 높이만큼 다리를 올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대로 수직으로 올리셔야 돼요. 앞으로 가시면 안 되고 그대로 수직 응. 둘 이때 호흡으로 연결시켜서 복부 근육으로 다리를 올려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차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복부 힘, 호흡, 아홉, 삼십, 천천히 내려주시고, 여기도 톡톡톡 음, 쳐주세요. 천천히 일어나셔가지고 삼각형 스트레치, 발목 이렇게 맞춰서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숙여 주실게요. 그래서 방금 여기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이 당기실 거예요. 유지 천천히 호흡, 세번 할게요. 하나, 가슴을 더 내려주시고 상체는 세워서 둘, 셋. 그래서 될수 있으면 가슴이. 어. 종아리에 닿으실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반대쪽 바꿔서 위아래 바꿔주시고 일직선 맞춰주시고 이 상태 다시 팔꿈치 받아 상체 세워주시고 가슴은 내릴게요. 그래서 이쪽 허리 부분에서 눌러주시고 천천히 호흡 세번 하나 둘 셋 천천히 원위치 잘하셨어요. 다시 옆으로 누워볼게요. 다시 옆으로 누워서 머리를 이렇게 받쳐주시고요. 머리 머리 받쳐주신 상태에서 아까랑 똑같이 옆으로 누운 자세 유지 이 상태에서 얘를 연 상태에서 머리 이쪽도 머리 그래서 팔꿈치랑 무릎이랑 가까워지시면서 요렇게. 하나. 이때 골반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끌어올릴 때 아랫배를 사용하셔 가지고 연결해서 할게요. 둘. 셋. 넷. 그렇죠. 다섯. 여섯. 일곱. 후. 여덟. 아홉. 10 복부 조여 주시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천천히 원위치. 이번엔 팔꿈치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쪽 다리는 약간 이너 자세처럼 위쪽 다리를 살짝 앞에다 둘게요.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꿈치 집어넣기.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주세요. 집어넣어서 길게. 다시 들이마시고, 둘, 밀어넣기. 그래서 이쪽에 등 근육을 쓰셔야 돼요. 셋, 넷, 밀어넣기, 다섯, 후, 여섯, 밀기, 일곱, 여덟, 밀기, 아홉, 밀기, 열, 후,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요 위쪽 다리를 뒤에다가 놓으시고, 아래쪽 다리는 이렇게. 까치 발로 새끼 발가락 있는 쪽 외측 발목 발의 외측 부분에 힘을 주셔가지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얘를 상체를 들어 올릴게요 하나 응 다시 내리셨다가 얘를 어깨를 내려주시고 어깨 안으로 쏙 들어가신 상태 다시 상체 올리기 다시 반만 내렸다가 둘 올리기 셋넷후 후. 다섯 올리기 여섯 올리기 팔꿈치 더 밀어주세요. 7, 8, 9, 10. 이 상태에서 팔 들게. 고개는 팔꿈치 보시고, 팔꿈치를 최대한 바닥으로 밀어주시고, 뒤쪽에 있는 다리, 요 다리, 요 다리 바닥에 밀어서 유지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잘 하셨어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더 미셔야 돼요. 아시겠죠? 반대쪽 머리 받쳐주시고 위쪽 손도 머리 받쳐주시고 그래서 골반은 열어주신 상태에서 발끝은 포인트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터치 둘 터치 셋넷 팔꿈치랑 무릎 터치 다섯 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게 열일곱. 아랫배 힘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열아홉, 스물 후, 스물 하나. 여기 조이면서 그치지물2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천천히 잘하셨어요. 이번엔 팔꿈치 서포트, 엘보 서포트 해주신 상태에서 다리는 이너, 이너 공주 자세로, 이너 자세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밀어줄게 하나 밀어서 이 안으로 상한 골두가 관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둘셋 옆구리 근육 확인하시고 제대로 조였는지 다섯 후, 더 힘줘주세요. 여섯 일곱 밀어놓기 여덟 상체로 들면 안 되고 팔힘으로 온전히 하셔야 돼쫙 그렇죠? 아홉 열 밀어놓기 위쪽 다리 뒤에 받쳐주시고, 아래쪽 다리 까치발 옆면으로 쓸게요. 들이마시고, 내쉬면 상체 업. 그쵸?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깨를 쫙 밀어주셔야 됩니다. 반만 내렸다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깨 더 주체적으로, 일곱, 밀어요, 아홉, 열, 유지 팔 길게 늘려주시고 시선 팔꿈치 보시고 팔을 밀어서 어깨를 최대한 밀어주시고 1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원위치,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엎드려 볼게요 엎드린 상태에서 팔을 얼굴 옆에다가 이렇게 놔주세요. 팔꿈치는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붙여주시고 최대한 날개뼈를 밑으로 끌어당기신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심 상체를 올려줄게요. 다시 들이마시고 둘 허리 힘으로 들지 마시고 손바닥을 바닥을 밀어내는 힘으로 상체를 드셔야 돼요. 둘 팔꿈치랑 손바닥 밀어내는 힘으로 턱은 이때 목 쪽으로 당겨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어깨를 최대한 내리면서 귀랑 어깨 사이가 길어지는 느낌으로 최대한 머리통의 정수리를 길게 늘려주세요. 여덟, 다시 들이마시고 날개뼈 최대한 밑으로 내리면서 아홉, 열, 이 상태 손바닥 바닥 밀어서 들이마시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다 피시는 게 아니고 바, 살짝 구부려준 상태. 다시 들이마시고 반만 내렸다가 둘, 그렇죠. 반만 내렸다가. 셋 이때 뒤꿈치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바깥쪽으로 벌려주세요. 뒤꿈치는 넷후 이때도 마찬가지로 팔 힘으로 날개뼈 밑에 힘 쓰셔가지고 팔꿈치 구부렸다가 다시 한번 쫙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상체를 최대한 들어서 손바닥은 밀어주시고 날개뼈는 밑으로 끌어당기신 상태에서 흉곽을 조금 더 열어서 호흡해볼게요.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주시고 팔 가슴 옆에 묻혀주신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뒤로 레스트 포지션 무릎은 열어주시고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가져가셔가지고 천천히 상체를 숙이시고 호흡해볼게요. 천천히 원위치 잘 따라하셨어요. 옆으로 투포인트들리 그래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매트를 조금 더 접어가지고 대주시면 돼요. 그래서 발끝 포인 무릎이랑 발끝 일직선으로 맞춰주시고 무릎을 안쪽으로 돌려서 안쪽에 있는 발 내측이 바닥에 다 닿게끔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머리 손 어. 주먹 쥐어주시고 잘안 내려가시는 분들은 손을 펴서 손끝으로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옆으로 가시면서 이쪽 골반을 이렇게 틀어서 골반이 움직이셔야 돼요. 골반이 아시겠죠? 옆구리만, 척추만 움직이시면 안 돼요. 골반을 들었다, 내려놨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셔야 돼요. 요렇게. 들이 하시고, 하나. 그쵸? 그렇죠? 둘. 후. 셋. 넷. 다섯. 후. 복부 조여주시고, 여섯. 키 크는 느낌으로 일곱 어깨 내려주시고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 17, 18, 19, 20. 조금 더 어렵게 해볼게요. 어려, 여기 잡고, 하나, 옆으로 가시고, 유지. 이 상태에서 상체 살짝 올렸다가 내려가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홉, 열. 골반을 올렸다 내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유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일직선 유지. 이 상태에서 호흡 세 번. 하나, 둘, 셋, 천천히 원위치. 잘하셨어요. 반대쪽 바꿔볼게요. 반대쪽. 반대쪽. 주먹찌셔도 되고 손끝 피셔도 되고 머리, 날개뼈 내려주시고 복부 조여주시고 무릎 바닥 밀어주신 상태. 들이하시고 하나, 내쉬면서 업. 이때 골반이 회전이 되셔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은 멀리 찍을게요.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내쉬면서 13, 내려가면서 내쉬고 14, 15, 16, 17, 18, 19, 아홉. 스물 천천히 옆구리 잡아주시고 머리 이 상태에서 갔어요, 그렇죠? 사선으로 간 상태에서 하나 둘셋 바운싱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여덟, 열아홉, 숨을 유지. 호흡 세 번. 둘. 조금만 참으세요. 셋. 천천히 원위치. 그래서 다리 바꿔서 옆구리 스트레치. 쭉. 천천히, 원위치. 반대쪽 바꿔서 옆구리 스트레칭. 천천히, 원위치. 앉으셔가지고 목 한번 스트레칭 해줄게요. 하나, 둘, 반대방이야. 오늘 운동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매일매일 안녕.